서울 t 서 e r e So, t h e r 서울 o 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 e So, 아 h e r e So, there. So, there. So, t 아니 r e 여기가 원인, 되는가? 여기가 결과. 해석 딱 나오잖아요. 값이 잡히죠? 자, 너무 모모해서 원인 결과 부사들이니까 너무 모모해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결과 모모모하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해석이야. 너무 모모해서그 결과 모모모하다소대공먼 자, 이게 첫 번째니까 푸자고요. 이제 예를 들면 예문을 들어서. 그녀는 뭐 해서? 너무 더워서. 아니면 그녀는 너무 몸이 약해서. So weak.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소재 나왔네 여기가 어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는, 어, 몸이 너무 약해서, 어, 매일 병원에 간다. The 어? Hospital. Every day. 자, 이거 봐. So 원인 결과 부사절이. 자, 이제 너무 몸이 약해서 어, 매일매일 병원에 다닙니다. 병원에 다닙니다. 원인 결과 부사절.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할 점 하나 얘기해볼게요. 여기 원인 결과 부사절인데 어, 그럼 So의 형태는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을까? So 태 어, 이제 형용부사 또는 뭐 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네. 형태로 어떨 때는 형용사가 나오냐면 이렇게 비동사가 나올 때. 이럴 때는 형용사가 보어로 나와야 되니까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그치 아니면 부사가 나오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는 예, 너무나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죠? She works hard so hard. 이때 hard는 뭐야? 요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니까 요건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일 거 아니야. 이때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동사, 동사 나오고, 형용사, 부사 중에서, 그 동사가, 이런식 동사가 나와요. 보호를 취하는 동사가 아니라고. 이때는 부사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음, 음, 그냥, 칠해드 너너 커피타임을 가지지 못합니다. 전혀 커피타임이 없습니다.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소울 원인결과 부습니 이렇게 씁니다. 자, 참고로 여기 참고로 원인결과 부서들을 쓸수 있는게 소울만 있는게 아니라 서치도이 있어요. 서치 대신에 서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부정 관사 on, on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보통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는 명사. 명사가 나왔을 때 보통 소치대품문이 여기 뭐가 나온다? 결거 이게 뭐가 된다? 원인. 이렇게. 알겠지? 소치대품문소야대신에 소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 관사 형용사 명사나 아니면 부정 관사 없이 그냥 형용사 명사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정 관사 명사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영상만 나오면 상없어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붙어 있을 때는 뭘까? 이거는 두 번째 경우야. 두 번째 경우에서. 응? 어떻게 나온다고요? So, 내가 네. 붙었어. 어, 이렇게 가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어, 여기가 목적이 돼요. 목적. 목적. 그래서 목적고 사전로 쓰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면, 뭐막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뭐막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조동사 캔이나 아니면 밀 같은 거 나오고, 원형 이렇게 나온다. 이런 형태야. 이제 자, 예를 면 하나만 예문을 들고 간단하게 처리하죠. 그녀는, 오, 모모한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She works, she works hard. 열심히 일합니다. 뭐하게해줘요 So that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she can succeed. 인생에서 성공할 지도. In life로 열심 여기서 소댓, 캔나. 그지 뭐만 할게요. 네. 그게 뭐라고? 목적절이다. 네. 목적절. 네. 이게 봐, 이거? 네. 응. 근데 소댓 앞에 네. 응. 그냥 물결 소댓도 붙잖아요. 뭐만 할게요? 목적일 때는 소댓 붙여서 나오고 있대 네. 물론 이게 붙었는데도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요아 붙었는데요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때도 앞에 뭐가 원인이? 손에 물결이요 물결이? 그니까 러타이뭐하기위하 앞에는 뭐뭐뭐 뭐, 뭐 하나지 네. 네. 술 말고 그냥. 이거는? 이게 수아요거는 앞에도 돼요? 이, 이게, 목적이 앞에 온다고? 뭐만 하기 위해? 네. 절대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응. 이렇게 자꾸 뒤에야. 그럼, 당연히. 네. 뭐만 하기 위해? 목적.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죠 목적도 잘 들어. 뒤에 온다. 어, 목적에 남는 목이 뭐, 뒤에 온단 말이야. 아. 저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갖다가 구어봤거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문장이 나와요. 잘 봐요. 자, 요거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이렇게 나와. 투정사야. 투정사야, 우리 뭐가 있어 목적이 있지? 뭐가 귀하여? 어, 네, 똑같은 거야. 저로 바꿨어. 물론 요 앞에는 이제 뭐, 인어도 같은 거, 수납됐다고 봐야 돼. 인어도 투어야 아니면 소어에도 투어야 돼. 같이 나와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안 나와도 그냥 투정사 나오면 돼요. 여기는 그대로 써도 되고. 뭐 어차피 주어 똑같기 때문에 의미장애줄수없어요 그냥 확쑥쑥쑥그이라도 써주면, 유문장하고,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소재 다음에 너희들 떠올려야 될게명어 목적 부서들하고 결과 부서들고 물론 또 하나가 있어 정부 부서들도 있는데, 그거는 응.